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,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 할수 없으니,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.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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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